안녕하십니까? 9월 13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 덕 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상승 출발했는데요. 4거래를 연속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14 수요 증가 소식에 애플이 3% 이상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요.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 결과도 6.2%에서 5.7%로 하향 조정을 보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면 AMD 등 반도체 업종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중국 수출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는 달러 약세가 지속되자 연이어 상승했는데요. 이 u 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및 원유 수출 을 차단 가능성도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9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미 관련 소식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 속에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도 여전히 진행 중이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매수 28%, 매도 72%로 매도 우위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미국 주식옵션 소식입니다. 먼저 주식옵션 종목들의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시간 기준 금일 21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발표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 증가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싹은 12,4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4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는 83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92달러에서 저항선이 예상되네요. 금은 1700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780달러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월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추가 하락할 경우 지수 급등이 예상되니 이때는 콜옵션 매수가 유리할수 있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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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추자선물 김억수 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